으아, 으아, 으아,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고하셨습니다수고하세습니다수고하셨요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공연하기습시간수고분 음. 전이네요. 맛있어? 응, 음, 맛있어. 수희하사고하연하는게처음이래하셨습하하고있습 진짜 미국 와서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나중에 하나 사고 싶어요. 이게 과일 갈려서 진짜 너무 편해요. 이렇게 그냥 놓으면 돼요. 그리고 배. 진짜 몸이 건강한 맛이 나요, 이거. 여러분도 과일 갈려서 많이 드세요. 그래야 건강해지니까. 이 정도 이 b 리� s 진짜 맛있어요. 먼저는 당근 조금만 넣고 셀러리랑 배랑 사과. 맛있지. <웃음> 형, 이거 다 먹고 이거 한 조각 먹어. 이거 진짜 달아서 이거 딱한 조각만 먹어도 충분하거든. 다 먹었어? 충분히 아. 다 먹었어. 아, 아보카도 있는 줄 몰랐네, 근데. 아. How are you? And thank you. 요 y e Oh, m a s s 얘.. 어, 뭐 예, 소화 잘돼 이거? 이 뭐야? 브로콜리콜리플라워콜리플라워 yeah. 네, 뭐. 그거는 색이고 yeah, 아, 이거는 <놀�있는> 하얀데 어... <그쵸>? 아.. 그 난 여기 샐러드 먹는거 일상적으로는 음, <놀람> 네. 음, 양념 안 먹어. 양념? 프라이드 치킨? 프라이드 아니 양념? 양념인데 와 진짜 이거 레알인데? I mean, you 어 n o w what I mean. I'm over. I'm over. I'm over. I'm over. 좋지? 이 여름 갈때 보다 추울 어, 때 가는 게더 좋은 거 음, 같아 어렸을 때아버지랑 맨날 가잖아 목욕탕이 네, 십몇년된 네. 거야 좀, 좀, 음. 좀 오래된 거잖아 음. 아직까지는 요 음. 뭐 최근에 외할머니 생신이었어 커서 할머니한테 목욕탕 찍켓을밤에가 서었더라고 진짜 진짜 아, 이 초수 대박이맞 같아 맛있네? 음? 잘 만드는데 맛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한 번에 잘한디야? 잘한디야? <웃음> 나도 잘 모르디야 어디서 하디야 <웃음> 전라도 전라도 응. 그래서 그거어 아니. 글쓰 어, 좋았네. 좋다. 아, 다 이잉으로 끝나면 다 이잉어. 나. 이 먹지다인. 그렇지 그렇지. 맛다인.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. 아네밥 음.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? 그래서 유식 있어요? 맛있게 먹었다인 어, 가만히 이거 먹으려고. 했는데. 와, 진짜 달라. 어와수 <웃음> <웃음> 뭐..뭐 뭐 있어? 또? 탄두리 치킨 안시는데 탄두리 치킨? 야, 맛있는 거 다시 그탄두치킨 먹어도.. 이 um, yeah. nice 내가 좋아하는 카레가 어 초록 카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좋아? 초록 카레 그건 무슨 카레? 치킨터 한데 있는 치 되게 맛있어. 되게, 되게. <웃음> 좀 부드러운.. 음. 또 타먹을 사라 <웃음> 맛있고 우리 집 근처에 음. 우리 인도 음식집 안 가봤어? 안 가봤어 나. 평소에서 인게아니집안 가봤어 나 거의 어릴 때부터 단골이었는데 승관이 드노 들어갔을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 응안 음. 가봤어 근데 니네 갔다 왔는데 나안 가봤어 송구튀김다 같은. <웃음> 이거 치킨이야? 음. 내가 내가 좋아하는 치킨게튀 치킨 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좋아. 구운 거지 구운 거. 구운. 좀더 구운 스티킨 더맛 괜찮은데. 니랑번 갔다 음. 도스만 <웃음> <웃음> <맛있어. 웃음> 우리 밀크간에 내가 소파에 앉아. 응. 난내 소파 자리로 들어가야 돼. 응. 형이 그 여기 안 거야. 내가 이 형이 거기 앉으러 야 그리고 나그이형 위에 앉았어. 내가 이형 위에 앉으니까 진짜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러는 거야. 그냥 <웃음> 내 무기를 못 견디고 연약한 연약한 어, 계속 앉아 있어 성형아 때문에 그 꽃가루 입에 엄청 들어갔는 아니야 내가 너 하나 때리는 거 아니야? 너 나한테 던져서 입에 들어갔어 수화용 아니야? 나너 하는 너가 어덥시다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